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역시 크리스마스는 시끌벅적하게 보내야지. 안 그러냐? 그렇지. 그게 훨씬 재밌지. 파티도 오라고 할까? 오 좋지 내가 연락해볼게 여보세요 야너 집이지? 우리 지금 파티 중인데 여기 올래? 아니 나도 파티 중이라 오 진짜? 알았어 파티 잘 보내고 야너왜 구라쳐? 구라 아니잖아 크크 우리도 파티 중이잖아 아 그렇네 크크크 야너 죽는다 포션 빨아 오키 와눈 온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낭만인다 그치? 헤헤 아웃씨 단순히 종교적인 기념일인데 다들 정신나간 사람 마냥 들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 다 됐다 크크 만세 역시 이 정도 트리는 만들어줘야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지 크크 어... 크리스마스인데 여긴 왜 왔냐... 뭐 크리스마스가 밥 먹여주냐... 크크... 그냥 평소같이 지내면 되는 거지... 그러면 너는 왜 여기 왔냐... 크크... 자격증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... 크크... 공부해야지... 하... <ėd> <ótimo> 외롭다 외롭다 외롭다 외롭다 외롭다! 그렇게 외롭다고 수천 번 외쳐도 애인 안 생긴다 크크 그래도 외로운 걸 어떡하라고? 이런 크리스마스에 왜 너희들 따위랑 있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 우리 헌팅하러 갈래? 우리 중에 한 명은 잘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크크 콜 대신 버려졌다고 뭐라 하기 없기다 크크 아? 엔팁 아마 집에 있을 텐데 엔팁도 데리고 가자 크크 헌팅 헌팅같은 소리하고 있네 사냥꾼한테 헌팅당하고 싶냐? 멧돼지같이 생긴 놈들이 크크 <웃음> 지금 밖에 나가봤자 커플들 득실거릴텐데 기분잡치게 뭐하러 나가냐? 크크 <웃음> 난 집에서 잠이나 자련다